항맥을 치니까 이게 오이가좀 단단해지면서 음. 이게 햇빛이 나더라도 이게 조금 오이야비해하고 이게 오래 가더라고 이게 신승한 신승한 정도가 아예 거의 아예 농약을 거의 안 치죠 농약을 거의 안 치면서도 네. 이런 효과가 날수 있다. 네, 야이 대박인데요? 괜찮더라고요. 아, 써버리는... 네. <웃음> 농민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써보셔서. 그렇죠. 그 어떤 효과를 보는 것도 농민의 선택이지. 네.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이바이그고 황맥의 효과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농사 짓는 방법이 있다. 네. 그죠? 네, 저는 지금 경남 하만의 칠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오이밭입니다. 자, 이 오이밭은 지금 끝물인데도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농약을 적게 쓰면서도 아주 좋은 작황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썼길래 그런 작황이 나왔는지, 자,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거의 한 30년 넘죠 네. 예. 아, 오이, 이태, 3년이요네이 예. 정도면은 지금 오이가. 예, 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예, 예. 오이가 언제 도착했어요? 어, 10월 11일 날요. 아, 그럼 지금이, 지금 끝물인가요? 끝물이죠. 언제요? 예, 예. 끝물인데도 지금 오이, 이피? 예, 뭐, 그렇게, 그렇게 지금 뭐. 이게, 이게 뒷면이죠, 지금? 예, 예. 네. 뒷면 이런데 보시면은. 를, 뭐, 깨끗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예, 23일 날 모종이 오, 오갖고, 24일 날 정식할 거예요. 아, 그러면 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요 잎을 가리고, 밑에다가 아. 모종을 숨굴 거예요. 이거 오늘 수확하신 거예요? 네 예, 예, 했어요. 이거 수확고 이것도 수확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오늘은 이제 내일 말고, 아, 모레, 모레, 모레 예.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턱 상품이, 품질이 좋아지더라고요. 음. 그래, 가격 4도 더 생기네. 예, 예. 그, 곰팡장에서 랭, 어, 랭킹 3위 안에 좀듭니다 아, <웃음> 랭킹 3위? 예,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따시피 그렇게 좀 넘, 넘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병시에 없이 넘어가는? 아주 편안한 한 해가 되었다? 예, 예. 수확은 좋고? 예, 예, 그렇죠. 병이 있는 거는 아직 다왕치안된 거는 여기에 보면은, 어, 음, 상처에 보면은 테두리에 물기가 먹은 거 있는데, 지금 물기가 없잖아요. 네. 아, 어, 이거는 벌써 다 나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네. 어. 치료가 된 거네. 이게 무슨 병이죠? 이게 녹음병이요 아, 녹음병이 왔다가 지금 치료가 되는 거다? 예, 예. 어. 신기하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세균성이에요. 아, 세균성이고? 예, 예. 근 지금 많이 나은 거예요, 이게? 예, 예. 그 이... 세균성도 낮다? 네 음... 심해지지 않고? 예예. 예. 이게 무슨 효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바이그로 바이그로? 아, 네 예, 예. 오... 병이 있어도 저거를 바이그로로 치니까 네. 작고 있지 율로 번지지는 않더라고요 아 번지지는 않는다? 예, 그게 조, 좋은 거예요 흰가루라든지 어, 균 특히 위에는 음. 이파리에는 균이 묻으면 은 이거 끝나기 때문에 네. 균을 감소로 시킵니다. 음. 그래서 바이그로 바이구르 같은, 바이그로나 항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우리 농사 짓는 데는 아주 음. 뭐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간주는 발근역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하고 조금 비슷한데, 네. 연맨 시비를 할때 한맥을 치고 이렇 하니까 잎이 좀 강해지고, 강해지고 흰가루 병이 심한데, 흰가루 병이 아예 없더라고요. 흰가루 입자가 커지더만은, 그걸 한몇번 치고 나니까, 아예 흰가루 자체가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흰가루 살았다? 네. 오. 아, 우리 흰가루가 그거 안 잡히는 거, 거 아니에요? 잘안 잡히죠. 오. 일반 약을 쳐도, 그게, 그약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생기고 생기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약, 약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지고, 승가를 해가지고 치니까, 아무, 흰가루, 흰가루 지금, 이거, 이 전체 400평, 전체의흰가루랑 흰가루는 없어요. 아... 아이구로를 치니까 이게 균을, 병균 녹음병이라든지 세균성, 뭐 이런 게 흑성병이라든지 이런 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예방이, 예방이 되고 또 듣고 병균 자체를 좀 뭐고 좀 감소시킨다, 그래야 되나? 아... 아, 그런 쪽으로 되더라고요. 아이구로는 어떻게, 언제 얼마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겨울 같은 경우는 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물을 대는데 거기에 이제 발간역이라든지 이제 비록같이 들어갈 때 무조건 물대고난안 되는 약을 치야 돼요 근데 약을 안 치고 바이그로 하고 항맥하고 거기에 이제 조금 약간 좀또 첨가하는 나만에 또 첨가하는 그게 하고 그렇게 치니까 병이 잘 없더라고요 아, 이 300평의 약은 얼마나 주셨어요? 한번칠 한 때마다? 한번칠 때에? 어, 바이그로 같은 경우는 에 이 절반, 반. 예예, 1리터짜리야 절반 그리고 항맥 하나, 코맥 하나, 예예, 코로맥 몇입니까2 5 0 cc, 이 cc, 예예, 그렇게 딱 해서 예예, 할 때마다, 때마다, 예 그렇죠, 때마다, 예예, 간격은? 간격 한 일주일, 일주일마다 계속, 예예, 그렇게 했었죠. 예, 시월부터 지금까지 끝나도 계속 돈이, 예예, 지금 이렇게 됐다, 예예. 이야 이거 오이가 농둥이 같아요? 농빙이. 예? 너무 커서, 이건 품질은 아, 그렇게 좀 좋은 건 아니에요. 어, 일자로 딱 보이네? 예, 예. 어. 작년보다는 품질이, 특상품이 많이 나왔다? 예, 예. 어. 가시가 살아있네. 예. 농약은 작년 반도 안 들었어요. 농약은? <웃음> <웃음> 예,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약을 많이 쳤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도한 3분의 1도 안철거같을걸요그런데 어, 효과가 좋더라 좋았... 예, 예, 좋더라고요. 아... 지금도 네. 물대고 약추면은 그거, 항맹하고 빨그로만 지금 채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와, 이게 지금 방금 깎은 오이인데 엄청 커요. 예, 예. 와, 오이가 엄청 커.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예, 예. 이야... 아마 싱싱할 거예요. 어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가 들리지나 모르겠네. 예예, 들립니다 예, 아주 맛있습니다. 등산 갈때 이거 꼭 오이 갖고 가잖아요. 예예. 특 그러니까 항맥을 치니까 이게 오이가 좀 단단해지면서 음. 이게 햇빛을 나더라도 이게 조금 딴 오이와 비해하고 이게 오래 가더라고. 이게 신승한 신승한 정도가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 예예. 예. 저장성이 좋다. 예예예. 예, 예, 예. 이게 바이그로하고 황맥을있서 예예. 야 바이그로하고 황맥이 이런 효과가 좋은다? 네 예. 오히려 좀 단단하게 하고 좀 이게 흐블벌 하지 않고 물렁물렁 하지 않고 단단하다 네, 네. 야물지다? 네, 예. 아. 아니 뭐 지금 오이농사 30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예. 30년 하신 분이 지금 그거 하고 이렇게 됐다니까 경험담을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본인 네, 경험담 네, 예. 이건 뭐 그냥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네, 예. 사실이죠? 네 저도 올해 처음 바이그로하고 네. 가 썼거든요. 어... 그런 게작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 이건 뭐 농민분께서 30년 동안 농사를 짓고 네. 또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라뭐 네, 네, 제가 네. 중간에 뭐 어떻게 할게 없고 네,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 우리 농가들도 그거 사용해 가지고 네, 조금 더 농약도 줄이고, 네, 네. 또 이렇게 농사도 잘되는 네, 네. 아예 거의 아예 농약을 거의 안 치죠. 농약을 거의 안 치면서도 네. 이런 효과가 날수 있다. 네, 네. 야, 이거 대박인데요. 괜찮더라고요. 아, 맞습 예, 예. <웃음> 들으셨죠? 농민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써보셔서. 그렇죠. 그, 어떤 효과를 보는 것도 농민의 선택이지. 예.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예, 예. 예. 어쨌든, 이바이그라고 황맥의 효과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농사 짓는 방법이 있다. 네. 예, 예, 그죠? 예.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예, 예.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